단 예배 강설은 로마서 2 0 강에서 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웃음>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결과로 교회 속성 표지 등이 나타나고 하나의 나라의 어떠함이 증시되는 것입니다. <웃음> 지난해는 그리토의 의로 말미암는 말미 결과에 대해서 봤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리토와 연합된 결과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주님과 연합됐다고 하, 하면서 유사 그리토인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양대 세력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뭐 초대교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율법주의하고 무법주의예요. 그것이 대,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리토의 의의에, 의의를 힘입어 살, 사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그, 시료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요 97년도 5월 달에 한 강설, 강설인데요. 아무튼, 주께서, 어,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잘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토와 연합된 교회 아로서 그 온전한 대로 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릎 그리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 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시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와 성신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실질적인 삶에 대하여 실행할 수 없는 그 낙관주의처럼 여깁니다.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인데요. 아무튼 그리하여 죄를 벗어버리려는 태도를 아예 시도하지도 않고 이전에 행하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그 죄를 올가면 율법을 만들어 어느 정도 제한하는 정도로 만족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그, 그 실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무법주의, 반법주의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전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구체적인 성신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항하는 적극성이 없고 반복해서 후회하는 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한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후자는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의이나 업적 또는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무법한 자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인. 우월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좀 행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바울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외형적인 교회 안에 노골적으로 침투하여 아주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물 없는 샘과 같은 그리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형적으로는 가장 그럴듯하게 모양새를 갖추고 그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웃음>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와 동조하는 자를 칭찬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을 철저히 물고 늘어져서 악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 자들을 쓰는 거죠 양면의 자들을 다 씁니다. 참으로 이들은 주님의 열심으로 얻은 구원을 너무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의 세력을 능히 극복할 수 없는 무능한 저급한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이전에 그리도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을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의 현상으로 가늠하여 그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태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철, 철에다가 진흙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리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신 것을 기뻐하셨지 우리의 타락한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구원을 어, 완성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은 자기에게 구원을 얻을만한 어떤 행위의 조건이 있는 것을 찾으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바리세주의자들이 다 이런 식이고 알미니안들이 다, <웃음> 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외적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싸구려 복음을 가지고 안일한 편의주의적인 행위신앙을 추구합니다 이런 신앙에는 회개와 자기 부인의 투쟁적인 삶이 없습니다 천국을 보장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주님 자신이 내리신 조건으로 그리도께서 자기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것을 원치 않, 않습니다 혹 자기 힘으로 흉내내며 그렇게 해보다가 안되면 다시 옛죄를 방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로 오셔서 의의를 죄인들에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신 것은 그렇게 무능력한게 아니거든요. 그걸로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쁜 뜻을 찾아서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을 기, 기꺼이 하는 겁니다. 여전히 실수가 있고 연약해서 주님 앞에 참 완전치는 그 않지만 방향성에서는 완전히 그런 태도를 보인다. 이 말이 전적으로 이제 자기가 드려진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아, 그리스도 하나 돼서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서 사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 주님의 구원은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이제 싸구려 복음으로 대충 처리하고 말이지 그것을 자기의 행위로 아니면 자기 위안으로 무법주의적이나 또 율법주의적으로 나가는 것 이게 참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절대 못 드러내고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능력있게 육신과 세상 사단을 이기는 그런 삶으로 능력있게 못산다니다 물론 이제 그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 작, 입교하기 전에 잘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하기 전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인 신자로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건 참 아주 너무 무력하고 무능력한 죄를 이기고 죄 세력을 이기고 예? 오, 이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서 의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삶의 자신을 다 들여가는데 이제 그런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이제 그런 걸 직접적으로 주님이 요구하시게 되면 이제 피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가 되니까 그걸 피하게 되고 또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는 삶으로 가는 거죠. 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다 아, 말살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도의 대표성의 원리를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와 유비해서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최상급의 단어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도의 의의 전가가 능이 아담의 죄의 전가를 능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하여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제는 지배다하고 종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왕노릇을 한다고 했어요. 이런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면 인간 쪽에서 그 구원의 향방을 결정 짓는 종교적 행위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방치하는 행위를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옛 소속의 죽은 행위를 가지고 새로운 소속의 생명의 결과를 결코 낼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골로스에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게 언제 봤습니까? 골로새스 1장 13절 성탄절 때 봤어요. 에? 그리도의 인격과 사역을 보면서 봤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우리의 행위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뿐입니다. 주님이 딱 연합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그받 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거죠. 이 중생한 자로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를 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합의 결, 연합된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다 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로 이루기 때문에 자기 의의나 공로로 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사랑으로 새로운 본성을 입히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된 자처럼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로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 이제 거기에 이어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도의 칭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에게 이룩된 구원의 결과는 어떠해야 하는가의 그 실제적인 현상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 연합이라는 게 세례와 그 세례를 통해서 뭐 또 부활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언급한 그리도와의 연대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하려고 어, 지난번에 언급한 앞에서 언급한 그리도와의 연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에 의인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하여 법정적인 칭의를 받았으니까 그것의 결과 그렇지만 그것의 결과의 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죄받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의 선언에 의해 칭의를 얻고 그리토와 연합한 가운데 그 완전한 지위와 신분을 소유한 자로서 아직 남아있는 세상의 실제적인 죄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가는 자로서 그 생활상의 진보적이고 품성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도와 연합한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며 회복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궁극적으로 누릴 이상 사회에 대한 실질을 현재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스스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의 이와 같은 사상을 동일하게 변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신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인식하고 쓴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토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그 그 완전한 날에 그 일을 그그 그, 그날까지 우리 속에서 그걸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이거 동일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그런데 자칫 여기서 바울이 증거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왜곡하여 구원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와 칭의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무시하는 자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전 과정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죄를 벗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고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다이 그릇된 테두리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헐수할수 없는 죄인이니까, 뭐 우리 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니까, 뭐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살아가는 그런, 그런 자들도 다 이런 테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논리로 죄를 방치하는 태도가 되는 것인데, 그건 참 악한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도덕성이 강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도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은혜도 좋지만 무법한 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제한하는 계율주의적인 게율주의, 형식을 만들어 죄를 방치하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강화하는 그러 태도를 보입니다. 이 또한 엄청난 해악을 몰고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신칭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런 사단적 복음이 회방 이런 사단적 복음에 회 회방을 그아 이런 사단적 복음이 회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깨달은 이신칭리의 원리와 그 능력에 대해서, 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악을 물리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법주의와 율법주의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부에.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성향. 그러니까 그, 나 자신부터 비춰봐야 하는 것이지, 그,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또 다른 교만, 교만을 낳게 되고, 또, 또 다른 아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성신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만, 반법주의와 율법주의를 모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끝까지 그의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도로 인하여 얻게 된 것을 가지고 그리 또 함께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뭐그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논증하는 게 아니고요. 성신의 인도 가운데 그리 또 함께 이것을 논증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그렇게 여겨서 자신의 성신의 능력으로 그러함을 그자신이 성신의 능력으로 그러함에 대해서 체험해야 한다고 일깨우고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자신을 들여서 그 결과를 내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건 이제 통상적인 것이죠.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들, 뭐, 이제, 식물인간이나, 뭐, 태중에 있는 아이나, 정신 박야가, 이, 런 사람들의 구원은 우리가 이런 통상적인 데 적용할 수 없고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 얼마든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끝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로마 성도들 스스로 실질을 누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군대 용어를 사용하여 단호하게 제시합니다.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들이라 실제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 속에서 나 자신을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드리게 하시는데 거기에 나를 드려가야 하는 거죠. 그리도와의 연합에 대한 본질적인 상태를 일깨우고 그 목적을 기록하여 자기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웃음> 박영선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한 강의에서 친교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친교는 뭐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친교 중에는 서로 이제 주님이 내신 결과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건데, 의의 결과를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 가지고 나누기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 교회의 그 바른 성격을 드러낼 수 없죠. 이 김홍전 목사님이 이제 교회 그 표지 그 교회 속성을 얘기할 때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항상 끝 부분에 얘기하는 게 신령한 전투에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이게 그러니까 매 순간 전투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정통 교회가 아니고.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정통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올바르다. 전투하는 상황 속에서 철저히 자기 헌신이 있어야 할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지 전투에서 빠진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에? 나 하나 희생 안 한다고 무슨 무슨 큰 변고가 생길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그, 아간 사건에서도 보고, 그 아나니아 사, 피라 사건에서도 보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본문은 사실 전부 네,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토에 의해 한 행동에서 더욱 구체적인 진전된 논증으로 1절, 2절이 나오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세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중생자가 새생,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어떤 것을 드러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절로 14절에서는 어떻게 죄를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중생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시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누려가는가.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들여갈 때.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럼 처음부터 보도록 하죠. 1절에 보면 그런직이라고 해서. 5장 후반부에서 언급한 그리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생명을 얻은 사건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읽으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러니까 그 그리도에 의해한 행동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죄된 헐수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수 없다고 그냥 방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의 기초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투의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속에 다시 산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죄를 벗어버리려고 한다, 하다가 잘안 되면 죄의 자신을 방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바울의 이 같은 말은 완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에서 의로 소속된 자가 죄의 신분에서 의의의 신분으로 바뀐 자가 죄 아래 둥지를 결코 다시 트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례를 가지고 변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구를 반박하는 거죠. 신자에게 있어서 세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신앙고백을 하면 즉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신앙과 세례를 불과 분리의 요소로 여겨서 한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례에 대하여 그리토와 함께 장사되는 수단 또는 도구로 또한 그 그리토인이 또한 그리도인이 되려고 지원하는 사람이 그리토와 함께 장사되는 정황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옛 생활을 장사지내는 세례의 강력한 상징성을 환기시키는 어투로 말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토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를 방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동일시하는 것은 일생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인 존재의 이런 면에 지속적인 상징으로 생각하는 한편 성신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신자들 안에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의 대안으로 세례를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받는 성신의 실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신을 성신 세례를 받고 성신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성신을, 우리가 그러니까 성신의 그 실제를, 죄를 짓는다는 것은 성신을 소멸하고, 성신을 근심시키고, 성신 받은 것을 왜곡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에도 나오고요. 또그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이와 같은 사상이 나옵니다. 그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신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자기가 이제 그전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할례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같이 살아왔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자로서 이제 그런 것들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진정으로 어 주의 성신의 인도를 따라 산,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게 이제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그런 무리가 된다는 하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세례를 영적인 상징으로 이해하고 사용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가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사건에서 옛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새생활의 시작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로 물 속에 잠겼을 때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자신의 보할 생명에 참여한 자로 어떻게 다시 죄에 거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 자체가 도덕적으로 아주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세력에서 벗어나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바치, 바치라는 것, 어, 바치는 것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계속 죄를 짓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높이고 죄에 대하여 분개하며 그릇된 주장을 그리, 그, 그리인 됨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웃음> 그리톤 주장을 하는 그 것들에 대해서 그리도인됨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고 옛생활에 단절을 꾀해야 합니다. 옛생활에 매어서 죄를 짓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리도의 스 죽음의 효과에 대하여 우리의 육신의 부패를 멸하고 넘어뜨리는데 유효하며, 그리고 그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더 좋은 성품을 행하는데 유효하다고 성,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의 세력들을 물러, 무너뜨리고, 새 생명의 그 성품, 발휘하는데 유효하다 하는 걸 나타낸 계속해서 그의 논증을 보면 이제 새 생명의 그 불멸의 삶이 중생한 자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그 논증하는 것입니다. 오절로 11절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의 불멸의 삶이 중생한 자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부분을 다시 읽으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하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고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토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토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토와 그러니까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을 믿음으로 그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그, 그 세례에 참된 의미를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가 보여주는 거죠. 주께서 유형적인 상징에 의해서 의하여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나 신자들의 믿음에 의해서 확증되고 또 인증이 됩니다. 세례 같은 유형적인 상징에 의해 제공하는 것이 결코 그냥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완성된 연합의 사건을 그리토와의 유사점으로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은 본질의 생명력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웃음> 참으로 바울의 말과 같이 신자는 옛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능력이 전혀 없는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두면 죄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신자들의 극기의 유일한 원천은 그리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의 모든 활동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거기에 얽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도인이라면그리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가 교통하는 표적을 우리 자신 안에 보여야 하는 거죠 주님과 실제적인 교통을 하는 것을 보여야 하는 거죠 물론 완전하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 교통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응? 교회에 알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새생활의 양식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회피한다면 그리도인 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그리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은 그가 한번 자기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획득한 영원한 구속과 그의 피로서 성취하는 죄의 짓음에 의하여 영원한 신자들을 거룩해 하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구속주 사이에 공통된 유사점을 확립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냥 생명을 살려주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당신과 우리와 유사점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누려갈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토께서 하나님의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나라에서 이제는 결코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토께서 이제 다 일을 이루시고 하늘 높이 되셔가지고 뒤침지고 계신 게 아니고 이제 성신으로 함께 하시면서 교회 속에서 다스리고 가시는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연합되어 가지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높이 되신 주님의 통치를 온몸으로 잘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되고 나타내는 것이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것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이 불멸의 생명이, 아, 아, 그러니까, 아, 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나라에서 결코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옛 생활에 매이지 않고 새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이 붕, 불멸의 생명이 경건한 자들의 중생한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이는 게 아니죠. 높이 대신 주님의 다스림, 그 생명, 역동성을, 이제 그리, 그, 그,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어, 살아가는 것. 우리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상의 유추에 대한 정의를 12절에서 내리는데, 바울은 지금까지 죄에 대해 한 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토록 사시는 그리또에 대한 그의 두 개의 진술을 우리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도 죄와 관계를 끊고 어떻게 지금 죽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추의 다른 부분에서 믿음으로 그리또의 은혜를 받아들인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1절에 에,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토께서 죄를 멸망키 위해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당신이 장래의 죄를 그만두기 위하여 당신 또한 단번에 죽음바되었다고 말합니다. 음. 참으로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우리의 육체소욕을 죽이는 극기가 매일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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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6절,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토의 참된 지체 드린 것을 우리의 생활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우리가 생활에서 그렇게 보임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주님과 하나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님과 연합된 실질, 주님의 현재적인 다스림, 주님의 그 주님과의 그 연합된 특징을 보이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웃음> 이는 성화의 기능이 죄의 권능보다 강하다, 강하다 하는 실질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이제 죄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음. 바울은 1 3절에서 죄가 한번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즉각적으로 죄를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굴복치 말고 죄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제 그리스와 합해서 죽고 다시 산자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그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고 그리스와 연합한 자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그러면 다시 그 죄의 세력은 남아 있고 어또 우리 연약한 육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가 할때 이렇게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아 용어를 사용하는 해서 설명하는데 신자들의 그 그들의 그 지체 중 어느 것이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죄를 방조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러는 거죠. 그리토인은 하나님과 그리토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맹세한 자입니다. 따라서 죄를 끊어야 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온전히 자신을 드림으로써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방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군사들이 교제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은혜가 왕로로 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토와 연합한 자들이 그리토께서 받으셨던 지독한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저 은혜를 빙자하여 죄를 방치한다면 늘 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전투에 이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같이 여기며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들여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제 9장, 에 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이름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함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게 회복시켜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다 그날까지 다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 그것을 소망하면서 자신을 들여가는 것이 여호와의 열심에 동참하는 것이다. 주님의 품위를 그 누려가면서 진실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스스로의그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다 된다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난다고 생각해서 또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행위로 그것이 나타난 그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두려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실생활에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발휘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에 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통복음은 현재 지금, 현재 죄와 그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 해방되어 그리스도를 순종으로 따를 것을 동시에 촉구, 촉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진리를 알면 진정,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된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결과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공로를 부여할 수 없는 거죠, 결코. 현대 싸구려 복음은 그리토를 따르는 순종의 행위 없이 영접하는 것으로만 족하다고 제안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토께서는 그 나라의 실제적인 회복이, 실제, 실제적인 회복을 통하여 복음과 그, 그 능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아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 실제적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에 대한 자기 부정의 헌신과 희생의 작용적인 실천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신을 소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도와의 교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촉진시키고 주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 헌신과 순종이 즉각적으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계속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신께서 그들 안에 활동하심으로써 그리도의 다스리심과 성경 말씀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신께서는 성도들이 육신의 행신을 주, 행실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그 5장 16절 이하 23절에도 그것이 나오고요. 또 이제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오히려 주님의 그 열매를 맺게 되, 되, 되는데 이제 그냥 그냥 가만히 이 징계가 이제 우리의 그 거룩과 의 그, 그것을 그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걸로 이제 그 징계가 당시에 는 슬퍼 보이지만 연달한 그 열매를 맺은 뒤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성신의 생활을 그 기피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우리의 책임이 그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분의 질책과 단련을 기꺼이 수납해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입으려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에서의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도 그렇고요. 이게 하나님이 다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그 우리가 거기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고 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웃음> 이제 갈라디아서 그 6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고 그 원당 강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신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